여성의 경우 95도에서 110도 정도가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만 이 왼쪽 분의 경우도 약 100도 정도의 이상적인 비순각도에 듭니다만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. 분의 경우 비순각이 정말 쫙그 열려버렸습니다만 돌출입에서 비순각 수술을 한것 모양으로 예쁜 비순각과는 느낌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즉 얼굴 예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이승, 이상적인 비순각도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여성분을 보면 이상적인 비순각인 95도에서 110도와는 동떨어지게 아주 좁은데도 불구하고 예쁜 이유는 바로 인중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